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젠틀미라클 비트윈더 라인의 그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공모전 촬영 비하인드 영상입니다 어, 이곳은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러 왔고요 자 사실 한달 전인가 두달 전쯤에 사전 답사 겸 어떤 곳인지 한번 보려고 온 적이 있었는데 어,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아서 지금 또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요 또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에또 그 제가 알기로는 폭염경보일 거예요. 그래 더울 줄 알고 엄청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해가 뒤에 있어서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좀 시원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막 절반쯤 온것 같은데요. 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네, 근데 여기가 되게 이쁜 곳이긴 해요. 옛날 역을 관광지처럼 그렇게 해둔 곳이기 때문에 아, 이, 이쪽만의 또 감성이 있죠 제가 사실 뭐 사람 많고 이런 데도 좋아하긴 하지만 약간 이렇게 사람이 없는 또 이런 시골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희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놀러 온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약간 뭐 몸은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좀 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우 근데 지금 제가 캠코더 삼각대를 들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팔 아파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이곳이 옛날 백양역입니다 네, 아 지금 다 했고요. 진짜 너무 덥네요. 굉장히 힘들기도 했지만 네, 뭐이 정도면 만족해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만족입니다, 일단. 네, 가기 전에 이거 한번 보여 드리려고 여기까지 또 왔습니다. 제가 또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서브 카메라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촬영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담지는 못했고요 아 그리고 아마 리뷰할 때는 카드가 조금 이렇게 상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이 촬영을 먼저 하고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카드가좀 상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려봤고요 지금까지 백양리에서 촬영을 끝낸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